구독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요 제발 사실 지금 제 팀을 원래라면은 진짜 예상을 했었을 때 거의 그래도 한한 한 달에 3주? 정도 걸리지 않을까 라고 제가 생각을 좀 했는데 아 오늘 야 부상가치가 제가 그래도 또 현질을 안하기를 진짜 음 여태까지 좀고대왔고 현질을 안하기로 좀, 고대해왔고, 현지를 안 하기로 좀 어, 유명하다는 얘기는 제가 참 못하겠다 어좀 오래됐는데 제가 일단 구단가치와 떡상했습니다 여러분 2천억 달성한지도 진짜 뭐라 해야 될까 얼마 안됐던 것 같은데 하지만 일단 저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오늘 방송 좀 열심히 할예정이고요 자 오늘 드디어 이제 15억짜리 MC 발라 오카를 보내주고 FA 발라 오카를 180억짜리 될고 왔습니다 아 벌써 2800억이네요 제가 봤을 때어 3000억 예신이 잘하면 찍지 않을까 음. 티보 크루토와 라이브 조금 약하다고 생각해서 TV로 오늘 바꿨습니다. 그리고 리디거 16으로 바꾸고 대신 에 벤치를 높여주고요. 그렇게 해서 일단 수비를 좀더 보강을 했고 나머지는 나머지 급여를 굴리트 일단 바꿔서 플러스 1. 다들 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가 이런 구단 가치를 어떻게 이렇게 떡상을 시켰고 그 다음에 BP 어떻게 모았냐 어떻게 선수들 저렇게 샀냐라고도 보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어,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, 진짜 이벤트 참여, 진짜 많이 하시고요. 그 다음에, 어, 카드깡, 이런 것들 좀 어느 정도, 그니까 러 이제 요즘, 일요일마다 PC방 가면 이걸 해주거든요? 그거를 만원, 또는, 그걸 준단 말이야. PC방, 일요일, 이런 거 준단 말이에요. 요런 거 야무지게 일단 받아주고, 진짜 나는 뭐 시간도 많고 돈도 많다라고 하시면은, 그러면은 뭐 현질을 하신다니 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, 근데 현질보다는 PC방을 자주 가세요. 진짜로. PC방 자주 가면 적어도 한 하루에 10억씩은 벌어. 적어도. 진짜 못 뜨면 한 5억. 이렇게 버는데 또 열심히 해. 계속하면 이제 또 요즘 MPTI 이런 것도 계속 주기 때문에, 저 이런 거 계속 받고 있거든요. 계속 받아. 받고 그 다음에 마일스톤 요거 그냥 계속 접속하면 주고 음 요거 계속 받아주고 아이콘로드 어. 그리고 제가 오늘 원래라면 아이콘로드를 사실 오늘 떡상한 이유가 아이콘로드때 문에 제가 떡상했는데 요거는 나중에 유튜브 한번 봐주시면은 될것 같고 음 아이콘로드 진짜 부지런하게 이거 다 해가지고 음 요거를 내가 다참가하 참석하는데 한 1월 1 2일부터 오늘까지. 그래도 한 2개월 하고도 3주 정도 걸렸네요. 이거 다 채우기. 어. 진짜 꾸준히 이런 것도 다 참가했고. 그 다음에 선수들 뭐 강화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강화면 분명 뭐잘 가겠죠. 하지만 저는 강화는 절대 한 적이 없습니다. 어. 진짜 크루토아. 이거 빼고. 크루토아랑 뭐몇명 EBS 악리 같은 거뭐 떴다 든지아니 뭐. 진짜 어떤 선수들. 그 MPTI로 뭐 걸렸을 때, 그때 뭐장관장간에서판 거, 뭐 그런 거 말고는, 음. 사실 그렇게 뭐 강화라는지 이런 것도 거의 안 했고, 진짜로 이벤트가 나한테는 다다. 어, 이벤트랑 그 다음에 뭐, 진짜 공식 경기 이런 것들 돌려가지고 FC 모으고, 그렇게 해서 뭐, 빠친코 몇개좀 돌리고. 지금까지 현지를 전혀 안 했는데, 뭐, 아, 이거 300원은, 이거는 저도 모르겠어요. 진짜 아주 오래된 일이라가지고, 300원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. 근데 현질을 한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진짜로 한달에 거의 500억? 한 600억씩은 이렇게 보는것같아하루에 10억씩 번다치고 일주일에 그러면 진짜 많이 벌면 은 그래도 한 100억 아니면 한 70억에서 한 50억 이렇게 벌고 그러다가 또이런 이벤트 잘잘한것들 차곡차곡하게 모으다가 또 야무지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2주일만에 약 2주일만에 어 2천억에서 바로 또 2천8백억까지 이렇게 찍었네요 I'm here only